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iOS 전용 모바일 편집 어플 로마퓨전 강의 영강입니다. 제가 다른 편집 프로그램들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iOS에서만 되는 프로그램은 처음인데요. 이제 종종 로마퓨전 강의도 진행할 테니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설치하고 간단하게 인터페이스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머퓨전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저는 3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 가격이 만약에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 한번 결제로 영구적인 거에 메리트를 느끼고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루머퓨전의 인터페이스가 나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상세한 것보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큼직큼직한 부분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왼쪽에는 내 소스들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같은 경우도 되고 또는 메뉴창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뉴 겸 보관함 그리고 여기는 미리 보기 창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편집 프로그램과 똑같이 가장 많이 작업을 하게 될 프로젝트 창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사진이랑 비디오를 불러오시면 되고 저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궁간 표시를 눌러 가지고 여기 사진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불러오는 거고 파일이라든지 불러오기 완료 같은 경우에는 루마퓨전 내에 따로 만든 폴더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받은 거라든지 프리셋, 템플릿 그런 부분들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 블록 같은 경우에는 루마퓨전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음악인데 전 저작권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아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로마 퓨전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환효과 같은 경우에는 전환을 누르게 되면 역시나 로마 퓨전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트랜지션 효과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스 추가 편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에 있는 메뉴창을 이렇게 추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 패널을 설정을 할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옆에 점 3개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불러오기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외부적으로 온 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에서 뭔가 파일이나 프로젝트를 불러올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트랜지션 뿐만 아니라 어떤 메뉴창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검색을 하는 곳이고 그 옆에 A로 되어 있는 거는 눌러보시면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내 메뉴창을 정렬을 할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돌아가시려면 이 부분을 똑같이 눌러 가지고 사진에 가고 싶으면 이렇게 사진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불러 올 건데 로마퓨전 같은 경우에는 먼저 프로젝트를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보관함에만 영상 이 있지 타임라인에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프로젝트를 설정하시려면 그냥 여기 타임라인을 눌러도 되고 또는 플러스 버튼 눌러서 프로젝트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설정하는 부분은 이름을 정하는 거고 여기 프레임율은 눌러보시면 영상에 맞춰서 한 30프레임을 하겠다.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은 화면 비율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색공간 같은 경우에는 눌러보시면 제일 문화나 표준, REC709 이 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방금 만든 프로젝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만들었고 어떤 형식으로 속성이 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추가해서 프로젝트를 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화살표 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블로오기 소스처럼 여기서도 다른 프로젝트를 외부에서 받아서 루마 퓨전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블러스 버튼은 뭔가 복제 같죠? 눌러보시면 이 프로젝트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우시려면 여기 휴지통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프로젝트를 눌렀을 때 다시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최적화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시 타임라인으로 돌아가시려면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을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영상을 불러올 때는 이렇게 끌어서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파일에 들어가셔서 사진에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불러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불러오기 전에 파일을 눌러 보게 되면 이 미리보기 창에서 영상을 보면서 어떤 영상인지 보고 이 미리보기 창 타임라인에서 잡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트림을 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내려받기 표시인데 그냥 삽입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쓸듯이 밀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은 타임라인의 길이를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첫 번째 레이아웃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아까 제가 제 화면이랑 똑같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원하는 대로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 두 번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다 만들고 내보낼 때 어떤 형식으로 보낼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물음표 누르게 되면 설정 더킹 설정 정리 도움말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밑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영상 만약 없거나 확대를 했을 때 밑에 나오는 화면이 검은색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화면을 가져왔을 때 클립을 어떻게 놔둘 건지 또는 사진이나 타이틀 전환에 대한 길이를 어떻게 정할 건지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킹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잘 쓰진 않는데 오디오 더킹할 때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설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있는 설정과 좀 다르게 만약에 새 프로젝트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관할 프로젝트에 따라서 백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클립 유형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폼, 오디오 파양이 있게 할 건지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없게 할 건지 또는 그냥 보통을 누르게 되면 둘다 나오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오디오 파양이 없는 형상을 불러왔는데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오디오 파양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그 밑에 있는 고급 설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장 드라이브로 같이 편집을 할 건지 이 미리보기 화질을 어떻게 할 건지 링크를 해제할 건지 스냅샷 이미지를 어떻게 정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런 상세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정리나 도움말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정리하는 거고 도움말 같은 경우에는 음마 퓨전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클립을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활성화 창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렇게 복사를 해주는 거고 여기는 메인 영상에 있는 오디오를 추출해 주는 거또 이렇게 클릭을 해서 활성화 됐을 때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링크를 해제하는 겁니다 링크가 있을 때는 같이 움직이지만 링크를 해제하게 되면 영상이 이렇게 따로 움직이게 되는 모바비나 파이널컷 프로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용자 효과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임시로 화면에 대한 안정화라든지 화면을 바꿔주는 그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디테일도 나중에 또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립보드는 이 클립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클립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넣었고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할 건지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지만 나중에 또 상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V 표시 눌러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양쪽에 길이를 정해서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V표시를 누르지 않았을 때 이때는 이 여러 가지 클립들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V표시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통째로 뭐 움직인다든가 할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지울 때 그럴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클립을 선택을 했을 때이 인디케이터가 나타나는 기준으로 가위를 눌러서 분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보시면 클립을 또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전환 효과를 바로 추가할 수도 있고 빈 클립, 메인 타이틀, 오버레이 타이틀 등을 눌러서 추가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타이틀이 추가가 됐죠? 지금은 이 클립 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데 이걸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삭제하시려면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로마퓨전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로마퓨전 사용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제 강의를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